자기가 또 엄청 맛있. 야이몇분 이거... 찬호의 생일 케이크를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. 생일 두 시간 전. 예 yes. 빠밤. 빠밤. 이런 거해야 돼. 알았어, 그러면 다시. 응. 하나, 응. 둘, 셋. 빠밤. 빠밤. 동그랗게 초코냄새. 와우. 1 0 0 m 내가 뜯지도 <웃음> 않고. 이게왜안 <웃음> 나오지? <웃음> 좀 멍청했다. <웃음> 뭐라고? 100ml? 응 여기 100ml 써어음 맛있을 것 같아 벌써 맛있을 것 같아? 응 꾸덕꾸덕한데? 우와 우와 이거 만드는데 7분 걸린대데총 <웃음>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에 4분간 구워주세요 7 0트야7 0 0 와트. 아, 700 <웃음> 나 못생겼으니까 가까이 찍지마 음. <웃음> 맛있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<목소리> 아아 좋아 자기야 짜장줘야지 <목소리> 초콜릿 녹는 건가요? 네 이게 베이킹 초콜릿이네 아 진짜? 어 있어 있어 아 그렇게 나온 거야? 어 응. 레인지로 해야 되나봐 오 완전 발달해 보인다 <웃음> 아, 완전 구독하다 진짜 미쳤다 열심히 시키는 거. 본인의 케이크를 본인이 만드는 기분이 어때? 자기의 생일 케이크 만들면서 음.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슨 소리 야어 그렇죠? 고기를 먹을 거예요 안창살 고기를 구워볼까요? 나 배고파요. 나도 배고파요. <웃음> 어, 와사비 미쳤다. 이렇게 먹으니까. 어. 오케이 됐지. 야 이거 어려워. 그렇지? 응 완전. 저크 케이크 맛이야. 어. 음. 음. 촉촉하네. 오 이거 봐. 오 그네. 응? 와. 꾸한거 봐. 와 대박. 와 <웃음> 벌써 맛있어. 보였 <웃음> 뭐죠? 어 월세 맛있어. 어 월세 맛있어. 월아 맛있어. 월세 맛있어. 월세 맛있어. 월세 맛있어. 월세 맛 잘 그려도 오 엄청 잘하는데 장난 아니지 <목소리도> 장난 아니야. 쌍 쌍. 저거 봐, 저거 봐. 나랑 같이 살고 처음 맞이한 시민이죠 네. 감회가 더 새로워? 새롭지. 영상통화 했었잖아. 그치. 원래는 영상통화 아니지, 그치? 영상통화 할까? 아니. 너무 즐거운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해. 야! 응가에요? 네! 이야! 네. <웃음> 이거를! <웃음> 자기야, 이거 뭐야? 자기야, 이거 풀어볼게! 완전 완전 서프라이즈네. 짜자짜 이거 뭐야? 팔찌다, 팔찌! 작살 나는 인싸템이에요, 이거? 인싸템2는 뭐야? 가방인가 보네. 이렇게. 오! 자기야! 뭐야? 와 완전 서프라이즈다 진짜 야 없다더니 이거 뭐야 가방이야? 오오 음. 요즘에 이게 그건가? 오, 이거 팔찌는 이거 뭐, 어떻게 찾는거야? 팔찌야? 빨리 편지 읽어보라고 어 편지 잠깐만 이거 편지가 되게 두껍네 오 글씨가 좀 많이 써있네요 스물여덟 <웃음> 번째 <28번째>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